자 반갑습니다 어제 어디 어디에 갖고 오늘 이 중요한 것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저께 개운과 방풍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원을 풀었는데 정말로 개운이 뭘고 방풍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면 뭐 하느냐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상담 분야에는 정말로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제. 이 사회는 이 산업 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비스 산업에는 전부 다 상담 분야다. 판매를 하는 것도 상담,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담, 기획하는 것도 상담, 의료도 상담, 법률도 상담, 모두 상담인데 그 중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이 분야는 크게 여러 분야다. 그제 이 모든 산업들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첫 번째 욕구는 뭘까 우리가 산업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인간은 첫 번째 모토는 살아가기 위한 산업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라이빙이라고 하는 거다. 라이빙 산업이다 예를 들면 먹고 있고 어? 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런데 이 단계는 현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중진국 이상에는 아프리카를 일부 아프리카라든지 사막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이 라이빙 시대는 거의 끝났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 이것이 웰빙이라는 겁니다. 좀더잘 먹고 좀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 이것이 우리는 웰빙 이제 산업으로 우리는 발전을 해 가는 거예요. 웰빙 산업으로. 자, 그러면 이좀더잘 먹고 행복하고 이렇게 키도 크고 살도 찌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잘 먹으니까 감당이 그래서 먹는 것이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우리가 힐링이라는 거예요 그제 힐링 산업으로 전화된다 그럼 지금 온갖 때 보게 되면 힐링이란 말이 우리나라 전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전 분야에 걸쳐갖고 힐링이나 말을 완전히 오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온천지 보면 힐링이다. 그죠? 그런데 힐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걱정 안 하다 보니까, 그 일은 어떻게? 해? 고장이 잘 나는 거야. 고장이 잘 나는데, 고장이 잘나다 보면, 우리는 고치기, 힐링해갖고 치유를 하는데 치유가 안 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스피리팅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 자, 없어서 먹기 위해서 사는 거, 그 다음에 좀더잘 먹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 먹다보니까 문제가 생 갖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것이 문제라는 거다 이것이 뭘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정신문화의 세계라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증개될 이런 스피팅 산업에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가 일어나고, 어떤 상담이 진행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 간단하게.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한번 봐보자. 대학교 과가 엄청나게 많은데, 설모 없는 과들이 엄매나 많은 건 모르니. 솔직히 말해서 까지 반은 없어야 돼. 왜? 취직이 안 되는데. 설불데도 없어 그 감옥 가지고는 새로운 감옥으로 완전히 싹싹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못 바꾸느냐 왜못 바꾸셨어요? 에? 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교수 사회의 욕이 문제라는 거죠 병들붙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교수들이 그 자기가 그것을 움켜쥐고 옛날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경력이 이만큼 됐을 거잖아. 그것을 못 놓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설모없는 과목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과목을 전문을 우리나라 이교육 제도를 완벽히 바꿔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교수사회가 뭐가 병들었겠어요? 여기 병들어 본 거야. 산업을 읽어 가지를 못하는 거야. 학문이 학문을 따라, 학문이 사람을 따라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것이 망각된 거야? 그러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자리 없는데 만들면 뭐 해? 바깥에 놓고 서먹지를 못하면, 그 공부는 뭘 때문에 하는 거야? 이 말이야. 뭐 덧놓고 받아먹기 위해서는 이 사고가 틀린 거야. 이.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봐봐. 장관들 청문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청문회 할때 보게 게되 되면. 전부 다 이거 복사 논문, 복제 논문, 뺏긴 논문, 대필 논문 이런 거잖아. 공부 안한다이 말이야. 공부 안 해갖고 이런 소리 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진짜 교육부 장관은 하, 이거 어쩌면 교육부 장관도 여게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공부한다는 거싹 없애고, 새로운 거싹 만들고 이래야지. 그치? 그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지 뭐 병원 주도 스물째도 없는 거 그거 맨날 하고 뭐해 너무 심했나 심해도 어쩔 수 없다 뭐사이가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지금 적폐가 뭐 여러 개도 엄청나게 맞지만 은이 교수 사회의 적폐를 빨리 청산해야 돼 가르치는 적폐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 전부 다 적폐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전부 다 정신 나쁘는 거잖 학생들이 전부 다 정신 나아픈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피팅을 이렇게 정신 하간, 그럼 누가 고칠까? 전부 다 정신 나아. 그거어저 잠깐 얘기했지. 전부 다 정신이 나아픈 거야. 허리 빠지네. 털린 거도 없, 맞다고 하고, 전문의 한번 보자. 우리 개갈적으로 한번 보자. 아,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잖아. 그죠? 아, 법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 지켜. 그렇지? 법 만드는 사람이 법이 필요 없는 거야. 대통령또 공약해놔 놓고 어떻게? 해? 공약 안 지켜버려.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지키겠나 안 지키겠나? 뭐우유서안 지키는데 밑에서 어떻게 지키겠노 그렇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론과 학문이 엉터린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문제라는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 몰랐다 치자, 그지? 뭐 사회가 올라 와서 몰랐다 치는데 여기 털린 것도 맞다고 가르치 놓으니까 어떻게? 털린 것을 처음부터 맞다고 인정하잖아. 그렇지? 자,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한들어보자고 옛날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이, 엄력을 없애려고, 엄력서를 없애려고 양력서를 만드는지, 그지? 3일 동안 연습을 하는데. 바꿔야 돼. 왜못 바꿨느냐? 역학하는 사람들하고 스님들 때문에 못 바꿨잖아. 그건 바꿔야지. 틀린 거는 바꿔야 되는 거야. 지금 또 물어봐봐. 절기는 처음부터 양력인데, 아직까지도 처음부터 엄력하고 푸는 것이 사주 역학이잖아. 아인 것도 맞다고 마 우기 되는 거잖아. 그죠자 그럼 내가 이 그림을 알려고 하는거야. 이처음부터 정신이 정신이 나가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정신을 고치는 사람은 누가 고칠까? 네, 오늘 어저께 우리가 이, 이것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개운과 방풍이라고 했다. 그치? 자 개운과 방풍이 뭔지는 어저께 우리 한 그것을 참조를 하십시오. 개운법과 방풍법을 딱 치게 되게 되면 이 분자에 어떤 것인가를 넣을 거다. 지금부터 다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사회로 된다면 전부다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문제라 그지? 자, 이런 게 되면 우리 지금 그렇잖아. 자기가 어떻게 나라 돈 자기가 쓰는 것은 괜찮고 남이 나라 돈 어떻게 한게 얻어먹는 것은 전부다 죄라. 그 전부다 정신 나갔지? 맞나? 아니 맞나 맞나자 네. 응? 그러면 어떻게 종교도 우리 한 따지 보자 종교 아니 종교 진짜 하느님 있으면 하느님 날쳐놓고 부처님 있으면 부처님 갖다 딱 놔놔 놓고 한번 해보면 안되나? 안되겠나? 그럼 없는거는 없다고 하고 해야지 하느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대전역 앞에 가봐. 맨날 하늘 앞에 뭐 이러잖아. 있다는데 왜. 그하늘을 믿어야 뭐 천국 간다며. 부처님 믿어야 천당 간다며. 할아버지 잘 믿어야 어떻게 돈 벌어준다며. 그런 사람들을보고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크게 많이 없잖아. 그럼면 처음부터 정신이 나간 거야. 혼이 빠진 거야,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나라는 돌아가는 거 보면 희한하다잉. 근데 혼이 빠지는데 이 안에만 있는가 봐. 대국들이 일본, 중국, 소련, 미국이 꽉 둘러싸고 있는 게 혼이 빠지도 어디 도망 못 가는가 봐. 이 안에 다 갇혀갖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은 이 스프리팅 산업이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의사들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의사들이 누굴까? 이 정신과,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잖아. 수입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날거야 자요 근래와서 우리는 어떻게 뭐 심리상담사가 각 학교에 나 이것도 정말 못마땅한거야 학교에 심리상담사 배치해놔고 심리상담사가 정말로 진짜 심리상담사 잘하는지 테스트 해보고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점쟁이 갖다 놔놓고 학교 갖다 놔놓고 어? 심리상담한다면 안되겠지 나라가 지금 전부 다, 전부 다 나왔어, 잉? 자, 예를 들게 되면, 저, 뭐, 밀양 하려 났을 때, 그거 갖고뭐 놀랬다 해갖고 그 심리 상영하러 가면 뭐 하겠나? 뭐가 필요하겠나? 세 번째, 여러분들 인터넷 한치 봐. 온갖 찾기들이 지가 테마한다고 그런데, 이 말이야, 온갖 찾기들이, 날새들이, 이작비를 붙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귀신 붙인 거 전부 다 귀신 퇴치한다고, 테마한다고 난리 난 거야, 다작기나 아니잖아, 다작기나 아니잖아. 작기는, 응? 작기는 아, 뭐, 심기는 뭐, 도타 같은 거다 해보잖아. 그러면, 정체를 모르면 전부 다 작기잖아. 조상기. 자기 조상이 아니면 전부 다 작기지, 뭐, 다른 게뭐 있나? 자기 조상은 어쩔 수 없어. 자기 조상이니까, 그치? 종교라는 것은 원래 조상으로부터 출발한 거야. 자기가 어떻게,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노? 쫓아낼 수 있나? 가봐, 귀신은, 이거 하면 이것만 하잖아. 복주고, 운주고, 복주려고. 할아버지가 돌아서 돌아서 어디로 돌아간다? 지리산 돌고, 태백산 돌고, 뭐, 저쪽에 삼각산 돌아가서, 어? 도방산을 돌아서, 뭐, 어쩌고 하지, 그제? 맞지? 자 그러면 네번째는 이 종교를 한번 보자 종교 종교를 누구를 위해서 있나 자 우리 경쟁이라고 한네보자 경계에 우리의 자체만 해서 오늘은 이제 한번 이렇게 중요한거 하기 때문에 한번 틀어봐야 됩니다 그지 우리가 반발 세력도 있고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한번 은점금 하는 필요성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전이라는 것이 뭘까? 이거 보자 부처님 인생살이가? 경전이가? 예수님 인생살이가? 경전이가? 그거는 족보지 족보 그죠? 일대기 그죠? 일대기가 우리가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나? 우리가 하는데 중요한 경전도 있는데 그죠? 그럼 경전이 뭘까? 경전이 뭘까? 너무 응? 일반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좋은 말일까? 제도하기 위해서 제도를 누가 하는데 지가 제도할 능력이 있어야 제도를 할까 자기가 귀신들이 있는데 무슨 제도를 하겠나 그럼 이때까지 뭐경전도경전는 뭐냐고 물으면 경전도 모르겠다 이래 보면 그건 뭐 종교가 되겠나 그거? 아니 경전파은 응. 그 응. 아, 자기 장을모아아경 자기 은게 아니지 그건 자 말이지. 아니 지 이념 어디냐고 이이나기장 응. 아, 그거는 지 말일 뿐이지. 그, 그 자기의 그 일대기지 뭐. 그거는 전부다 자기 일대기지. 경전은 어떻게 해? 이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해? 정신적 내가 이랬잖아. 정신적으로 힘들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경전이지. 그렇잖아. 자,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 그 치유하기 위한 경전. 귀신이 붙었다. 귀신을 떼내는 충전. 천도가 안 된다고 했다면, 천도 시키는 경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것이 경전이지. 왜그 사람이 어떻게 밥 먹고, 밥 먹고 잘 살았다, 부자 됐다, 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경전이 할수 있나? 자, 너무, 너무 없는데 까면안 되고. 자, 앞으로는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이 산업들이, 정말로 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자, 이것이 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못하니까 내라도 명상을 하겠다는 거다. 그죠? 명상을 해서 우리는 행복을 찾겠다는 것이나 그죠? 그래서 세계가, 세계적으로 명상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종교 인구보다 명상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야. 왜? 종교 이론이 틀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과학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이론을 뒷받침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 종교가 필요 없는 거야, 인제. 뭐. 과학이 바로 종교인 거야. 그래서 종교는 종교 이론은 어떻게? 해? 과학이 돼야 되는 거야. 과학 이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이 힐링 세대 다음 세대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것도 죠그 과학적이고 보다 어른은 어떻게 완벽하게 그러면 이런 스피팅 산업 부분에는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정신과에서 할수 있는 거는 뭘까 신경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거 고치는 거죠. 육체적인 에러를 고치는 거잖아. 그러면 심리 상담사 같은 경우, 이거 하자, 해보자. 솔직히 말해, 심리 상담사가 뭐, 요, 갖고 하는 건뭐 있노? 하, 연애 운이 어떻고 뭐, 그게 무슨, 그, 치유하고 상담하는 게고, 누구 말 때는, 뭐, 교수님 벗기는 뭐, 에이? 아, 대학교, 그 유명한 요괴서가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갖고, 뭐라, 뭐, 연애 뭐, 해가지고, 연애 상담하고 앉아갖고, 아 젊은 사람 연애하는데 나들는 사람 오가도면 연애 다 늙어가지고 뭐 연애 연애 상담한다고 한번 짐판을 한번 주비. 그렇게 난 저기 저번에 막 오라지 치고 그랬지 그제 누군지는 알겠지. 자 이. <웃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스피팅산업에 가게 되게 되면 어떤 존재들이. 이런 스피리티지 산업에 외과적기 많은 거야. 우리가 정신과에서, 지금, 어디에서 하는 정신과, 그 뭐, 신경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게 잘못됐을 때, 발생되는 치료법을 빼고, 나머지 분야. 그거는 어디서 못 고치잖아. 그렇죠어서가 아무리 뛰었나봐요 귀신병 어떻게 고치겠나? 예? 네? 두뇌가 뭐가지고 어떻게 고치겠나? 사후가 잘못된 거 어떻게 고치겠나? 치료가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럼 뭐그 대표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자. 자,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정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이 두뇌와 어떻게 이 마음이겠지? 이 뇌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이다. 이거는 뭐 정신과 의사든 뭐 외과 의사든 어느 의사도 고칠 수가 없는 분야야. 이것을 뭐 점쟁이가 고치겠나. 귀신 붙인 사람이 고치겠나.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병들은 처음부터 이 병이다. 이말이야이 병. 앞으로 봐봐요.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뭐 노화돼가지고 아픈 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음부터 이 병이다. 그러면 자사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이 병이 가장 많은 나라다. 그러면 다음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자살교회 최고만 채? 그러면 전부 다 이런 거다. 이미. 그러면 저기 전부 다 이렇다 가면 어떡해? 중식 나간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단 말이야.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었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도 못했고 올바른 것이 진짜를 덮어 뿐거야 진실을 덮어놓고 거짓으로 이렇게 온 나라다 말이야. 진짜로 아무것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두뇌와 마음이 가장 어려운 분야부터 하나 보자. 첫 번째는 우리는 빙의제. 자. 이마 인터넷 보고 이렇게 되면 빙이 고친다고, 지가 빙이 고. 내가 이 강의 하면서 내가 빙이 고친다고 얘기 하나? 뭐라 하잖아. 지었쟤 어떻게 귀신을 어떻게 잡아갖고 인간이 귀신을 잡아갖고 그 고치겠나? 그치? 맞나요? 요 빙이 고치다가 고치는 사람 어디 있노? 빙이 고친다 구하다가 어떻게 뚫패가지고 죽이긴 하고 그랬지. 빙이 자기 혼자서. 이거도 빙이도. 어떻게 굴리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 그쵸? 이 빙의가 왜 빙의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것을 풀지 못하는데, 구대가 되겠나? 누가 지금 뭐 테마쳐 해갖 귀신 보고 꺼져라 하게 되면 바로 꺼지겠나? 그, 그래, 귀신이 귀신 꺼졌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신평이라는 게 있다. 그 신평은 또 뭘까? 아 병원병인데 아프 기는 아픈데 어떻게 병원에 가면 이거 별다른 이게 증세가 없는 거야 그렇지? 자 이거 병원에 어디고치기요? 병원에 가면 증상적이 없는데, 그렇지? 자세 번째 우리가 신기가 발동하는 거 신기는 뭘까? 신의 기운이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 신기다. 그럼 가다가 중근중근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치? 요하고 사람들 보게 되면 뒤에 갔다가 뭐 애기 동작붙부터 떼삭고 할아버지가 갔다가 따라다니는 떼삭고 그런 재난데 신기아마 무조건 가만히 명상... <웃음> 지정실이면서 그런 말을 내뱉는 거즉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은 전부 다 신기해 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선생님도 일종의... 맞지? 기억은 마지 뭐 뭐, 스스로, 우리 하자. <웃음> 자. <웃음> 지금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들 보자. 자살하는 사람의 진단이 뭐꼬? 우울증. 처음보다 우울증이잖아. 그런데, 우울증, 진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 해갖고, 치을 쳐맞게 해갖고, 아무 이력도 없고, 사람을 해피하고 이러는데, 그, 여기 밑에, 그 어지러운데, 이제. 이, 이, 다이빙 하겠나? 겁이 나서.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겁이 급이... 못 뛰어내린다, 이 말이야. 그럼 누가 풀렀겠나? 아, 귀신이 오 나도 같이 뭐 안고 가쁘니까 뭐 뛰어내리 부는 거야. 동반, 어떻게? 귀신 동반. 저우울증가 자살하는 사람은 귀신 동반 자살이야, 저거. 귀신 동반 자살이되니까 이거는 또안 음, 귀신 찾아가서 복수 해요. 까귀신이거는 <웃음> 귀신도 자사아라 이게 증상에 조영병 뭐 이거 다거 아, 그건다다푸하지그 다 중에서 신체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장기가 문제가 생겼다 신경이 문제가 생겼다이 기관이 문제가 생기 갖고 우울증이 생긴 거는 그거는 정상적인 우리의 업가적인, 음? 의학적인 우리는 우울증이야. 그런데, 그거 중상이 없는 거는 전부 다 귀신 빼야. 뭐, 의사들이 아무리, 뭐, 저거, 그거 뭐, 이렇게 막, 최고라 해서 도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이 말이야. 의사가 뭐다 알겠나? 맨날 내가 틀어놔놓고, 의사 라이선스 갖고, 너무 뭐 이렇게 오용하면 안 되겠지, 그치? 돈 본다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어떤 게 있겠나? 자, 여러분 한면안 자, 기공한다고 하네, 보자. 자, 여러분들이 이 기공 한다고 해갖고, 뭐, 안마 한다고 해서, 이런 막 하는 사람들. 이기 귀신 안 붙어있는 사람 어디 있나한번 놓아봐라 그래.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인간들이면, 누구말따이 기공을 치해갖고 아, 엄마, 아버지, 이안마 있지? 한 시간만 해봐. 여러분들 이게 아파서 하주겠나 <웃음> 여러분들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이네 강좌 듣는 사람들 중에서, 엄마, 아버지, 한 시간 동안 안마한 해봐. 자기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한 시간 동안 아마 계속해서 못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사도적인 하는데 그 힘이 자기가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하겠나? 자기는 안 되겠지. 그것이 자기가 영표였고 기공이라 해서고 기의 힘, 기 기공이 무슨 기공이고 전부 다 귀신인지. 근데 또 하다 보면 귀신 이런 말 한대 보면 귀는 나쁜 놈이가 신은 좋은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좀 사전에 찾아봐. 귀신 귀자에 귀신 신자에 이거나 저거나 뭐가 다르겠나? 아, 살 갖고 살 갖고 밥만드는거나팔 갖고 죽만드는거나그 원료는 뭘까? 소리지. 한 개는 살이고, 한 개는 사아이고 자, 자, 이제 또 가보자. 이제 무당으로 한번 가보자, 무당. 문항. 무당대로 오게 되면 처음부터 자기가 어떻게 귀신 다 천도 다 하고, 귀신 천도 됐는데, 이 말, 그 말은 귀신, 천도를 다 하는데, 그 천도 어디다 가보고 어디 있노? 그치? 자기가 좀 하지. 나 이제 정말로 좀 자기가 좀. 그런데, 이 무당들 알아야 된다. 지가 가지고 있는 몸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이게 되겠나? 몸주 모르는 사람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노? 내 선전 좀 해야 되겠다. 아이씨, 무당이 자기 몸주도 모르면 어디 가서, 이 알아야만 무당짓을 하든지, 우리 이제 할까이가? 어, 이 좀, 적어. 어, 이거 홍보할, 이때 홍보하는 거였는데, 그 ww 수리사주 m 콤 요가 갖고 아이 나에게 와 있는 어이 신이 누군지를 좀 알고 하자는 거다 그죠 그래야 무당지를 해볼까 아이가 뭐 신이 뭔지도 모르고 몸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무당지를 어떻게 해먹노 할아버지 이제 안지 동잔지 뭐 옆집에 있는 사람인지 하늘에 있는 사람인지 아지도 못하면서 무슨 문당 해먹겠나 그래놓고 전부 다 귀신이 어떻게 빙의 들긴 사람들 전부 다 치료해준다고 소리한다 그제 맞나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아부자 <웃음> 우리는 명상한다고 지금 한다 그제 온천지 명상한다. 명상 은 명상은 무엇 때문에 한대 행복해지려고 귀신 들면 행복해지나? 우리나라에 명상, 명상 잘못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노? 응? 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라도 좀 자각을 해야 돼. 지금 병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병든 사람은 치료를 해놔야지. 병안 들게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병원에 가서 고치지겠나 아, 고치신다면, 놓아봐라. 너, 너 고칠 수 있는 놈, 놓아봐라, 그래. 이거 고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다면, 전부 다 사회꾼이다. 그제? 전부 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전부 다 사회꾼이다, 아마. 아니, 그, 못한 분들 보면은, 하시는 응. 것도 지금 만 시병이나 전부 할, 할 경우에 효과가 보는 사람도 있긴 있는것 같던데. 아, 그거는 신을 처리하는 거하고 십배하고, 그거는 있을 수도 있겠지. 100%는 알겠지, 그치? 아니,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무당이라 하면, 무당 짓만 하면 돼. 병을 고친다 하면 안 돼. 그치? 무당을 해갖고, 아, 이런, 이런 병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잘 다스려갖고 안 아프게 한다는 것, 병을 치료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맞나요? 지금 어디서 한거 그 병치라고. 그러면, 내년에 오늘 시비하려고 하는 사람들 눈팍짝 뜨고 있는 사람들 좀 많겠지? 만 해도 어쩔 수 없다. 이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나간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스피딩을 고치면, 여기에 이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가보자. 무당이 자기가 제일 안 똑똑한 사람, 자기는 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너봐라 그래. 없지? 정의, 정의. 선임들이 가서 자기가 최고 아니라는 사람을 넣봐라 그래. 없지? 아, 목사인데 가봐. 자기가 최고 안 똑똑한 목사 있나? 그럼 처음부터 뭐 자기가 다, 다 똑똑한 게. 그치? 그런데 그 속에 파보면 어떻게? 올바른 것도 아닌 것 같고 맞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귀신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오늘 이거 엇뭐 때문에 했냐면 오늘은 이 테마사와 수린사의 차이집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열린 거예요. 원래 귀신 이야기하게 되면 귀신빨이 팍 도가게 되면 열리 나잖아요. 막 내고가 치고 들어오니까 그치? 너무 쳐다봐봐 억선도 안 할게 <웃음> 자, 그,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것을 보미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줄여가면서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두뇌야 이 마음에 들어있는 이 잘못된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애초부터 잘 가르쳐야 돼. 어릴 때부터 누구면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한참 번 가르쳐 가야 되는데 여 밑에부터 전부 다 거짓말로 같이 온 거야. 그 학교 밖에도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여러분들 가학계통 봐봐. 가학이고, 뭐고, 점도 크지말이 줄줄이 썼다. 줄줄이다, 줄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부 같은 게, 우리나라 까 같은 거반 없애빼야 돼. 반 없애려니까 어떻게 해? 교수들 좀더 나가야 되잖아. 엄청 없어지는 까들은.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야, 학교는 뭐, 새로운 깔고 있는데, 학교가 왜 망해? 새로운 깔기, 인력이 필요한 가목을만들어 쳐야지,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명상이라는 것을 지가 행복해지려는데 무엇이 행복해지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귀신과 관련어 있는 거예요. 내 귀신 얘기를 했을 것 좀. 우리나라는 천지 귀신이잖아. 절에 가도 귀신, 교회 가도 귀신, 뭐 하다 보면 온 천지 지금부터 뭐 우리가 저거 인왕산 가도 뭐 전부 다 온갖 귀신들이 다 붙어 있다잖아, 그죠? 계룡산 가봐 뭐육천개가 있다라는, 그죠? 태백산 가봐 뭐 수천 개가 있는데. 그럼 그거 많은 게 진짜 어디 갔을까? 누가 달고 생길까 <웃음> 자. 그, 그, 그거 갖고 이거 뭐 백날 또 빌어봐야 뭐 아끼고 또. 자, 그게 중요한 게 이거. 우리는 인간이 자기 영혼대로만 살면 된다. 정상적으로. 그치?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 고쳐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적폐 중에서는 교수 사회도 적폐지. 무당 사회도 적폐가 엄청나게 많다. 올바른 무당이 아닌 게또 무당 만들고, 그게 가짜가 또 무당 만들고, 이러니까 뭐, 온 나라가 전부 다무당판대 보다, 무당판이. 무당판이. 선임님들은 어떻게, 아이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뭐, 전부 다 머리만 깎았다고 선임이고, 뭐, 이래갖고는 이 나라가 이대겠나 이거? 머리만 깎으면 선임이가? 네, 뭐 저. 저. 내 대전역 앞에 걸으니까, 뭐, 맨날 오토에 타고 와갖고 막, 뚝딱 하다가 한두 시간 돈좀 얻어갖고 쫓아가 보고, 뭐, 오토에 타고 가보고, 뭐, 이러대. 내 노골적으로는 어떻게 해. 저 부산역 앞에 가봐라. 내 맨날 내려가게 되면, 맨날 수갖고, 뭐, 하루 종일 뭐, 일하고 있다. 뭐, 천당만 가자더라고. 저번에 천당 다 데리고 가보면 어쩌라고. 천당에 비잡아서 어떻게 하겠나자리가있겠나 천당에. 자, 자 그래서. 이런 귀신을 뗄다 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이 우리는 테마라는 것그다 테마사 자, 우리 인터넷에도 한번 보자 우리가 테마사 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이겠노이겠나 뭐 상세는 다 못하겠지만 자, 사람이 귀신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 논리는 다음 시간에 내가 왜 그런지 상세하게 이 귀신세계를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줄테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하요자이 테마사가 자 지금 또 보게되면 인터넷 속에 마구 나온다 자기가 말 한마디 하게 되면 귀신 다 쫓아부 때쌌고 자 귀신들은 전부 다어디갔다처박아 붙대 쌌고막 아, 막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 말은 하지 말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개 두개가 뭐 어? 누구 말 때나 선녀 어? 귀신이 선녀 귀신이 장군 귀신을 뭐라했겠나 그래 놓고, 밖에 오가지고, 어떻게, 할매들만 많아 놓고, 응? 아주머니 만 많아 놓고, 온갖 나불나불 좋은 소리만 하는, 이게 선임이가? 아, 선임이 가서 아, 도태해갖고 힘든 사람도 고치주고 이래야지. 맨날, 돈 있는 사람들만 모아갖고, 돈갖고는 돈만, 돈만 챙기면, 그게 선임이가? 그 말은 선임들이, 왜 귀신들 이거 처분 못하노? 귀신, 습기 들이 사람, 닦아 때밀 보고, 정신이 어떻게 해? 잘못된 무당들이 있으면 올바른 무당으로 만들어버려 그쵸? 그것도 못하는게 무슨 이뭐 종교고 뭐... 뭐 거. 지금 이 사회가 너무나 너무 해결망청하다 쳐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자 태마사 자기가 무슨 귀신을 갖다가 퇴치하겠다는 소리고 그대 퇴치할 것 같으면 벌써 다 퇴치했겠지 그쵸? 그러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쵸? 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귀신을 대적할 수가 없다. 그죠? 왜 대적할 수없나자그 다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이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들이 때거리로 모여야 되는 거야. 맞나요? 귀신의 어떤 귀신의 자격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정신무장과 두뇌가 딱 되고 내가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청부경의 논리에 따라 풀게 되면 이것을 청부경 수련사라고 하는 거예요 수련사라고 해갖고 누구말따나 경몇번 읽었다고 해. 이게 수련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수련사고 경제는 뭐뭐 무슨 뭐. 2년째, 2년째 나와갖고, 공부 조금 했다고, 책몇개 읽었다고, 경제 몇개 읽었다고, 이게 수련사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이 수련사를 하더라도, 뭐 갖고 이 귀신하고 이기겠나? 내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뭐 갖고 이기겠나? 자, 예를 들어봐뭐 성경 갖고 이기겠나? 불경 갖고 이기겠나? 응? 자 그러면 아무리 수련을 했다 산 사람들이 가뜩 모여있다 손 치더라도 귀신을 치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방법 경이 된다고 되겠나? 그, 경, 그 귀신 치내는 경이 아니잖아 그럼 귀신은 어떻게 이길까 몸뚱아리도 없는, 네, 문단점을. 몸뚱아리도 없는, 이 귀신들을, 응? 음? 치내기 위해서는, 자, 예를 들어 가 보면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인간의 이런 두뇌가 있다면, 우리가 빙이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이런 인간의 이뇌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이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귀신을 떼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이게 있는 것을 귀신을 떼내야 되는데, 아, 여기에 인간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거,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몽둥이 갖고 패 갖고 우리가 떼내겠나?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한번 이야기하네, 바로. 어떻게 하면 떼지, 귀신을 떼겠나? 그러니까 귀신을 어떻게 뗄수 있는 방법이, 방법도 모르는데, 무슨 테마사가 되겠나? 무슨 순술사가 되겠나? 자, 그러면, 인간은, 음? 우리는 어떻게 인간과 귀신은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인간과 귀신이 소통을 할수 있는 응? 웨이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광선이 있어야 돼. 레이저 광선을 갖다가 쏴갖고 쫓아야 되는 거야. 하사를 쏘든지, 응? 몰아낼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은 내파라는 것밖에 없다. 인간의 능력은 내파다 말이야. 자, 내파를 어떻게 내파를 쏴서 이 귀신을 저 쫓겨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는 인간이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그럼 혼자서 하는 것이니까 잘안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떼거리로 모이는 거야. 집단체제. <웃음> 와글와글, 와글와글 해갖고 차는데 이 귀신이 내파한대 갖고 어떻게 전달을 하겠나.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은 이 내파를 우리는 음파로 전달하는 거야. 날라가야 되니까. 인간은 내파는 내 쪽에 있는 것이니까. 내파를 이, 이 음파로 전달하는 거야.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만 하면 많은 뭔가 있어야 전달할 거잖아.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음파로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경전이다. 그러면 이 경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 되겠나? 자 예를 들면 인간아 너는 잘 살아라 나쁜 일을 하지 마라 이게 귀신인데 갖고 야 인간은 요렇게 사는 것이 좋고 요렇게 살아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귀신이 알아 듣겠나? 예 재짓지 말고 이게 <웃음> 네 잘못한 게 있으면 어 여기 오고 사죄해 준다 이런 말 해가지고 귀신이 알아 듣겠나? 귀신이 가겠나?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어야 되겠노, 경전은? 에? 에이, 참아. 경전은 귀신이, 귀신이, 귀신이 알아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경이다. 인, 경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전이 아니다는 거다. 그거는 책이지. 그거는 성경책이지. 귀신도 알아들 수 있고, 누구말따 영가도 알아들 수도 있고, 영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경전이라는 거다. 경전이. 아까 경전 내가 설명을 안 했지만, 경전이 인간이 뭐 살아가는 이 줄거리 이야기를 갖다가 경전이를 하면 되겠나? 그러면 자기가 귀신 보고 귀신 나가라 하면 나가겠나, 귀신이? 야,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다, 그제? 자, 그러면 이런 경전이 왜 필요하냐는 거다. 왜? 그러면 이 귀신이 어떻게 쫓기 가겠나? 그 원리를 알아야 될 거잖아 귀신이 어떻게 쫓기 가겠나 여러분들 이것이 과학이라는 거다 이 논리가 과학이론 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론이다 이 말이야 과학이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보자 여름에 음? 여름에 모기가 많이 달라드는 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아, 뭐, 모기를 퇴치하는데 뭐가 있노? 아니, 에프킬라도 있고, 모기 향도 있는데, 요새 과학적으로 발표된 게 뭐라? 이 파다, 이 파. 모기가 싫어하는 파. 이건 똑같은 파잖아. 모기가 싫어하는 파를 분출을 하게 되면 모기가 못온다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똑같아. 모기를 쫓, 모기를 퇴치하려면, 모기를 퇴치하려면 어떻게? 모기가 싫어하는 팔을 내보내는 것이야. 그러면 귀신을 쫓으려면 어떻게 되겠나? 귀신이 싫어하는 경전을 잃는 이 팔을 쏘는 거야. 그래서 경전이 어떻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이런 팔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경전이라는 거다. 그러면 누구말따나 싸움을 할때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는 사람이 떼그리로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귀신하고 이 충돌을 하는데 싸움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까 우리 싸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귀신이 어떻게 하겠노 사각이한번 올라 버리겠지 그럼 귀신하고는 어떻게 하게 됐노 죽고을 해갖고 빡 하게 되면 덮쳐야 되잖아 그래서 떼그리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귀신 도망갈 거잖아. 시라는 소리, 귀신이 시라는 소리로 와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귀신하다 도망가겠지. 어느 귀신 들리 있는 사람들지. 밤에 꿈자리 어서 시그지도 모르겠다 이밤 군대 군데, 군대서 내 전화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수련사라는 것은 귀신하고 귀신이 어떤 작용을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 예를 들게 되면, 이런 수련사들은 귀신의 작용으로부터, 귀신의 작용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사람. 누구말떠나 귀신 이야기 소리만 하게 되면 겁이 나갖고 처음 밑에 이불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 귀신 하러 되겠나? 수련사 되겠나? 안 되겠지?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파를 쏴야 된다 했다. 그죠? 파가 우리, 사람하고 사람과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이 말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을 읽어내는 사람들은 수련사들 자격이 부족하다는 거다. 먼저 이제 그러면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돼. 엄청나게.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귀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파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음파를 가지고 있으면 이 수련사들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경전을 읽어내는 거야. 경제를 잃은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귀신하고 이렇게 자기는 안 나가려고 하고, 여기서는 내 쫓겠다고 하게 되면 귀신이 나가라 한마디 한다고 홀랑 나가는 귀신이 있겠나? 그리 얼쑥 하는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와갖고 붙어 있겠나? 그러면 죽을 동 살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러면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야. 잉? 체력이 뒷받침. 그러면 장관사만 경제 내 막게 체력 가서 경제는 형이 밤에 좀 응? 기도 좀 해봤고 교회 나가서 기도 좀 해봤다 해갖고 나도 수련사 그런 생각 그거는 수련사도 아니다잉.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기본적인 요건이다 세 가지가. 그러면 정신도 맑아야 되고 그죠. 내 음파도 설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 체력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앞으로 이걸 전문가가 귀신 치내는 전문가가 미래의 최고의 전문가다. 내가 이건 확실한다. 앞으로 세월이 조금 오르게 되면 어사? 어사 말그 게임도 안 된다. 봐봐. 이것을 귀신을 치낼 수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이 그룹들이 앞으로 미래 최고의 직업이다. 봐봐. 거짓말 행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었다이 말이야. 방법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와도 이 귀신 친애는 방법 없잖아. 그 안에 살회꾼들만 나타나갖고, 테마 안 돼서 막 엉뚱소리만 했었지. 이제는 이 천부경 6의 비밀에서 그 논리를 다 풀어서. 그리고 경, 다음 시간에 경전도 하겠지만 경전도 다 풀려져 있어. 이제는 어떻게? 해? 이런,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수립만 해갖고 최고의 정상 계도만른만이 문제가 거의 해결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야 여러분 그동안에 하면서 가다가 이랬지만 은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 그치? 이 언파의 힘이 이 경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 실감했을 거잖아요 연습, 예비 연습 같은 거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나면요 지금. 우리나라만 깔렸어요, 할 사람이 없잖아. 최고의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할 사람이 없어. 왜? 전부 다 능력 부족이라는 거다. 함량 미달이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저도 나이가 지금 한갑, 진갑 다되렸다 말이야. 그죠?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만에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치? 만들어질 수도 없잖아 이게 허루아메들그 많은 경전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하고 상담도 할수 있고 이것을 이론도 우리가 터득을 하고 이경전 갖고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이 귀신도 바로 그 자리에서 치내는 거어 그래서 자기 수련또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시간이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을 전수하는 시간도 없는 거야 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제는. 이거는 천부경 테마사가 아니다. 귀신 찌는 그런, 응? 그, 뭐 핵에 망쳐간 짓 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이 천부경 수련사라는 거다. 이거는 자기 수련이 완성된 사람들이다. 그죠? 자기 수련설이 완전. 그런데 이 사람 혼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여기는 필수적인 요건이, 필수적인 요건이,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수련사에, 수련사에 포함되는 여기는 항상 팀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다. 왜? 사람이 귀신하고 붙어갖고, 한 사람이 귀신하고 붙어갖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항상 팀이 하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맹탕들이, 맹탕들만 앉아갖고, 수리만 했다갖고, 귀신 지낼 수 있겠나? 안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정말로, 올바른 무당. 이거 정말로, 올바른 무당이다누구말 하면 몸주도 누군지도 모르고, 이? 기도도 안 해보고, 이? 귀신이 휘둘려갖고, 왔다갔다 그냥 하루는 애기동자, 앞에는 할아버지, 뒤에는 어? 할머니, 이래서 보면 곤란하고, 이? 자, 올바른 무당 한 명이 또 필요하다. 이팀 안에는. 그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정신이 파적된 그죠? 여기서는 상담도 가능하고 우리가 기도도 가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한팀당 우리는 한 5명 정도를 이뤄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훈련을. 특수 훈련을 시켜. 왜? 천북에 이야기가 되게 되면 만약 세 명이 이런 귀신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런 행사라든지 귀신을 치는 행사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세 명이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고 한 사람이 허덕거리게 되게 되면 귀신이 바로 그 사람을 치은다는 거다. 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현실에서 보게 되게 되면, 손님들이, 제일 많이 한 손님들은 전부 다 귀신이 안 붙은 손님이 있겠더라? 없지? 자기가 다 올라보는 거야. 자기인데 올라본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무당이 왜 필요하냐? 나타나는 귀신이 뭔지를 알아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거 찾으려고 하면, 여기에 90% 무당들은 필요 없던 사람이다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거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90% 무당들은 여기 해당되는 사람 없다. 그 10%적에서 우리가 찾아와야 돼, 올바른 무당들을 진짜 나타나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내가 솔직히 이런 말 했으면 모르겠, 그 하지만은, 지금, 이 평균적으로 보면, 90%는 얘 대상자가 아예 안 된다. 그거는 전부 다 신병, 빙의, 환자들이고, 그 이제 한 10% 중에서 정말로 올바른 사람들 찾아가고각 팀이 한 명씩 배치를 해야 돼. 그래야 어떤 귀신이 오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할배가 왔는지, 할매고 왔는지 알아야, 뭐.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 이런 팀들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귀신이 세계에 모든 공부를 해야 돼. 그죠? 이 귀신 공부를 모두 다 치러야 된다. 자, 귀신은 어떻게, 어떤 존재이 뭐, 어떻게 엮여져 있고, 이 사람인데는 어떻게 귀신이 작용을 하고, 귀신이 영향을 주고, 어떤 귀신이 남아서 오게 되고, 이런 것을 다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것은 어, 유검 비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그지? 유검 비법과 이 귀신 프리법으로 해결을 이런 공부를 일단 끝내야 돼. 자두 번째는 우리는 이 경전 공부를 해야 되겠잖아, 그지? 우리는 경전 공부, 경전이. 자 누구 말든 이 경전 하나 가지고 귀신 도치고 업장 도치고 천도제도 하고 이거는 바로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다. 그게 되겠나? 업장 하게 되면 업장이 뭔지 알아갖고 업장을 찾아갖고 풀어야 되고 인연 풀이하게 되면 인연이 어떻게 해서 코가 인연거리 인연살이 엮여 있는지 그걸 풀어야 되고 살 풀이하면 살을 풀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천도제하게 되면 천도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사십 구제하게 되면 사십 구업역을 찾아갖고 풀어야 돼요. 한 개씩 한 개씩 다 풀어주겠지만은 이런 경전 공부를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경전 속에는. 경전이 읽어나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다. 뭔뜻인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조상풀이 할 때, 조상인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 작기가 붙어 있는 거, 신병 환자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다르겠지. 이것을 우리는 경전이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조상이 올때 우리 경하는 방법, 귀신이 왔을 때 병하는 방법, 자기가 붙어갖고 이렇게 테마할때 귀신이 하는 방법, 구명시식을 할때 우리 하는 방법 이것이 전부 다 경전 일련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숙달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경전, 이거는 숙달을 해야 돼. 그지? 이거는 경전 일... 행사. 자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수련 또 해야 된다. 그지? 자, 자기가 기도 안 해보고, 자, 예를 들면, 이런 말 잡겠으면 안 되겠지만, 저리던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도 안 해보고, 무슨 놈들인데 기도를 시키겠나? 그쵸? 자기가 기도해봐야 되잖아. 자기가 실질적으로 하고, 누구말따나, 천도제 해준다고, 저 밖에서 전부다 사람 데려와갖고, 어? 제 한다고 앉아갖고, 돈만 받아 챙기고, 그래가 되겠나? 안 되겠지? 어, 지금 이 세상이 아주 꼬약한 거예요 이 자기 수련을 정확하게 해갖고 올바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완벽하게 될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기본이 이 공부는 우리는 기본이 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우리는 개운과 방풍하는 것을 배워야 돼 어저께 잠깐 겨운과 방풍이라는 것이 뭔지 배웠죠.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없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아, 귀신인데 귀신이 휘둘리는 사람이 귀신을 먼저 쫓길 거가. 앞으로. 그럼 자기가 자기 를 고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이 우리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브레인 미션 이 명상법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이런 환자가 오게 되면 진단을 해야 돼. 그죠? 어떤 귀신이 붙어갖고 그렇고 언제 이런 것이 일어나서 그렇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어는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인간이 모르는 현재 모르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삶인데 체면을 걸어갖고 해야 되는 거야. 체면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풀 수가 없잖아. 자기가 두뇌사고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러면 이 공부를 우리는 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아니고 설이 지나고 나면 자 우리가 이 구정을 설을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 우리는 정식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한 팀이라도 훈련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도준장을 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단단한 각오를 하고 오시기 바라고. 자격은 없다. 아까 여기 자격은 이거다. 내 정신 휘둘리지 않고 내가 이런 길을 갈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이 온다 해갖고 무조건 합격된 것은 없다. 훈련을 시켜갖고 여기 해당자에 한해서만 가수밖에 없다. 남자 필요 없지, 우리는. 여기는 무당도 필요하다. 정말로 자기가 올바른 무당이라고 하면 꼭 오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은 오십니 귀신 들린 사람은 훈련해갖고, 우리가 명상센터에서 훈련시킬 때 그때 참여하고, 이 수린사는 정말로 똑바란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나름대로 뭔가 공부도 해왔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는 거는 제안을 할게요. 55세 이상은 될수 있으면 내가 받지를 않겠습니다. 왜? 네. 어, 체력적으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사도 어? 밤샘을 해가면서 하고 입으로 추출되는 에너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50으로 자르게 되면 대상자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55세 이상은 제외하고 55세 이하 젊은 층만 미래는 엄청나게 밝겠지만, 그제? 자, 그래서 이런 특수훈련을 시켜갖고, 각 지역으로 우리가 보내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특별한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의의, 이게 이 스타트는 천부경 육경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탈락, 탈락하지만 않고, 그것을 이어갔을 때는, 나중에는 이큰 행복과 기쁨이 꽉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연락 응? 연락처내인 네, 연락하면 돼. 그럼 적어줄까? 오.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다음에, 우리 브레임 이슈 명상센터에서 고치러 오셔야 되고 귀신 안 들리고 그다음에 여기 오는 사람들은 보증기인데 전화하는 사람들은 귀신 안 들린 사람들이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당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완벽하게 몸주가 누군지 그다음에 조상풀이를 했을 때 확실하게 받아들여 내가 보면 뻔해 안다. 그 사람 얼굴만 한번 보면 다 안다. 그래서 이 몸주를 확실히 풀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내가 갖고 나는 무당이래 해갖고 쫓아오지 마. 이거는 그거부터 고쳐야 돼. 고쳐야 될 사람이니까 수련사에 자기 자질이 없다 이? 자,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뭐 포개사를 하다가 나 뜻하는 길이 있어갖고 내 이게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역학해갖고 뭐 부적 써주고 한 사람은 들 전부 다재배다뭐 부적 써주고 뭐 방편 해줬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전하지 마십시오 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외다. 그 사람들은 벌써 신기가 좌우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상이지 치료 대상자들이지. 이것이 아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게에 미래를 위해서 도전해보겠다는 한 사람들은 여기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킬 거예요. 자 여기에 뽑힌 사람들은 우리 교육비도 필요 없다. 철액 무상이다. 네? 그는, 어, 여기 대전에서. 대전하고, 그 다음에 저, 어, 지리산에서, 함량에서, 동시에 번갈아가면서 진행하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데드라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어, 아, 잘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에, 어떻게, 모든 것이 무료로,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 훈련시키가면서 우리가 이 경전, 이런 것부터 경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간 무당이라서 신청하면 안 됩니다. 무당 중에서 자기는 정말로 똑바로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신청하시고. 100% 무당으로, 이0 100% 다 가르쳐 준다 했잖아. 무상으로. 아, 근데 나이가 대선자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역학을 하다가 내가 막뭐 부적을 하문, 하문이라도 써주갖고 파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외도 안 된다. <웃음> 그 다음에 타로 카드 갖고 상담하는 사람도 전부 다 예외도 안 된다. 알겠지? 다원은이게 신기 갖고 점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는, 이거는 치료 대상자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러 갖고 포교사라든지 공부를 하면서 포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나는 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을 추구하면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사람 그 다음에 타고난 운명이 좀 기구해가지고 자 우리 집은 이런데 나는 이 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집안에는 아,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은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깨달은 사람 내용은 잘 모르지만 깨달은 사람. 이런 대상자는 우리는 필요하겠죠. 여기는 남녀노소는 우리의 사양 없다. 노선은 있다잉? 노선은 있는데 남녀는 구분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보면 그동안에 신발로 뭐 기공을 했다든지, 그부적을 써줬다든지, 타도 갖고 점치다든지 이런 사람은 전부 다제외다 언제든지 알겠죠? 대상이 없어. 아 그럼 뭐 대상? 아 저, 대상이 없다고? 그 대상은 이 사회가 전부 다 전부 다 병들었다는 거다. 전부 다 한자절밖에 없다는 소리다. 근데,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럴 때 똑바란 사람이 많다. 아,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한 사람들만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뭐, 모든 사람은 우리가 말하고 다 훈련을 시키겠노. 그죠? 내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똑바란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도전자는 낸데 전화를 한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도전자는, 여기서부터 이지 이것은 차근차근히 시간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내가 힘이 다는 데까지 완벽하게 훈련을 시켜갈 것이다. 공개적으로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딱 하게 되게 되면 자기가 그 하는 데는 큰걱정 없을 거야. 살아가는 데는 걱정 없게 될 거다. 어느 정도만 딱 가, 가게 되면 뭐몇년 걸릴 것도 없고 자기가 그 증상적으로만 하게 되면 큰 걱정은 안 해도. 어, 저, 대데 가갖고, 저, 뭐고, 지하상거갖고 타러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웃음> 어, 오늘은 이 테마사와 수련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도전자, 수련사 도전자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한번더 공지합니다. 자, 무당이 돼서 다 되는 건 아니다. 확실한 무당. 내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 5% 안에 들어있는 무당이 중에서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해주면서 호주문에 부적 넣고 다니는 사람은 제외다 부적 파는 사람도 제외고 이름갖고 성명갖고 사주 상담한 사람도 제외고 그 다음에 타로 가져갖고 이 상담한 사람도 제외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진심으로 이렇게 간 사람들에 한해서 특수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음. 아, 여기서는 정신이 똑바르고 앞으로 똑바로 행동할 것이며 똑바로 법을 르켜주고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다리라는 거죠. 이기는 정의 요원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하고 싶다 해서 전화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특수 훈련을. 줘.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가 자신하고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10년 뒤에는 전부 다 교수 요원으로 다갈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는 분명히 여기서 통과된 사람들은 가난이 있어도 학교에서 초빙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 그때까지 그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